유비로먹봐 유비를 먹고 유비를 먹고 유비를 먹니 유비를 먹고 유비를 먹 됐다 비를 먹고 유비를 먹 블랙 블랙 먹고 고 유비를 먹고 유비를 먹고 유비를 먹고 유비를 먹고 유비를 먹고 유비를 먹고 진짜? <웃음> 이렇게 풀 착장으로 <착장하고 웃음> 되게 오랫동안 오케이,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원, 투!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 저희가 오늘 근데 두 개나 했잖아요, 블레스트컷 네, 그렇죠 어, 인가도 하고, 이제 저희 서가래도 이렇게 무대 해봤는데 아. 무대가 어땠던 것 같아요? 블레스트 컷트 무대 어땠나요, 연진 여러분? 어 근데 서가대가 진짜... 맞아요 대박이에요, 사람 앞에 관중분들 많이 생기지 어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느낌이 달랐어요 되게 뭔가 하는데도 뭔가 힘이 폭풍 났던 것 같고 근데 큰 <웃음> 공연장이잖아요, 한국에서 엄청 <웃음> 큰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이잖아요. 웃음> 그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나중에 저희가 에서 뭐, 뭐 공연을, 저희 단독 공연을 하려 <웃음> 뭐 오면 좋지 않을까 <웃음> <그냥> <웃음> 막 기대가 안 되는 하루것 같아요 We Was k o n 이후로 We Was o n 이 2600분 들어오셨으니까 그뒤로두 번째로 많은 관객 그데 앞에서 공연을 음, 한 그거죠. 그렇죠. 네, 어, 개인적으로 느낌. 이제 앞에 지켜보시는 이제 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감상해 주시는 연예인분들도 아, 계시고 아, 그리고 음. 뒤에 이제 또 관중분들도 계시니까 뭔가 체감상 되게 많은 인원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엄청 또 이제 뭔가 또제일 또제 재밌었던 게 이제 아티스트석이 있었으니까. 뭔가가 되게 멋진 선배님들 무대 같은 것도 되게 보면서 멋있거나 네. 응, 할수 있었어요 공부가 되는 하루기도 했고 그냥 뭔가 가 응. 예전에 다행히던 콘서트가 뭘 생각나는 뭔가 그 보는 삶의 입장으로서 오랜만에 돌아간 재밌는 하루였 <웃음> 응. 재밌게 봤을 것, 것 같아요 재밌게 봤다아요 막도기 씨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 니키 씨 니키 저요? 네 뭐요? 오늘이요? 네 오늘 오늘 사실 이렇게 시산실에서 선배님들 앞에서 그렇게 보는서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떨렸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좋은 경험이 된것 같고 네. 어, 반대로 저희도 선배님들 무대도 볼수있서 음. 너무 좋은 경험이였습니다. 경험을 잘 쌓은 것 같아요. 좋은 네. 경험이었어. 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막방이었는데 음. 또 블레스트 크리스트 하면서 저희가 1위를 많이 했잖아요. 두 음. 그 아, 번, 두번 이제 쇼챔에서 한번 하고 묘맹에서 한번 했는데 원래 다 인준 여러분들의 덕분이었고. 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 아, 네. 아, 네. 네. 아, 네. 네. 방송에서 되게 이렇게 뭐랬지 매번 1위라고 그러는 게 뭔가 뭐 되게 엔지니어분이랑 그만큼 도움 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성원에 이제 보도해드리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엠카랑 뭔가의 후보에 들어온 것도 되게 놀랐습니다아요 어, 어, 처음으로 있었어 처음으로 성원에 저희도, 서서 서서, 서서, 네. 저희도 네. 네. 조금씩 성장하는 게아니까 언젠가는 네. 거기서 상을 탈수 있는 날이 와텅 아니 그 원래 제가 점수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뮤직뱅크 1위 했을 때 저희가 점수가 8,000점이었. 8,300. 점수 점 8,300점 점수가 되게 점수 되게 점수 굉장히 3점. 높은 거였어요. 점점. 네. 그래서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엔지니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그런 기억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서로 가요 대상에서 이관환 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본상도 본상인데 저희 첫 본상이어서 본상도 되게 뜻깊고 좋은 상인데 어, 첫 본상은 첫 아닙니다. 첫 네, 아, 아니, 그, 요, 아니, 이번 연도가 아, 저 아니 저번 연도 이번 연도에본상 이번 연도 만만했어 본상. 그러니까 그럼 참많니 2020년도. 이번 연도에 이렇게 본상을 처음 받아보는 연도인데 근데 본상도 본상이지만 이제 또 저희가 베스트 퍼포먼스상이라는 게 되게 뜻깊은 그냥 이름부터 보면 되게 뜻깊고 되게 뿌듯한 상이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저희도 되게 퍼포먼스 뭐만 하면 되게 저희도 이제 뭔뭐 퍼포먼스가 좋게 되고 싶습니다 퍼포먼스 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더 멋진 퍼포먼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웃음> 항상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뭔가 저희가 애정을 담고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어가지고 우리 그런 걸로 인정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작년부터 되게 그 이런 시상식 준비할 때부터 뭐 이런 걸 사실 노리고 한 거잖아요 뭔가. 이런 퍼포먼스로 인정을 받고 싶다 해서 이렇게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너무 뿌듯하고 맞아요. 기분 좋고 그러네요 이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찢었다, 도답을 드렸잖요 응. 찢어여 뭐 약속을 드리는 거 아니지만 이제 우스갯소리로 내년에는 세개 타자 아, 세개한 개씩, Stack 네, 한 개씩 한 개씩 뭔가 상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네. 달려봅시다 오, 열심히 네. 저 이제 컴백기예요 오늘 벌써 네. 건백기 오랜만에 컴백기컴백기지만뭐 <웃음> 건백 건백 저희는, 저희는, 저희는 준비를 뭐.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있죠? 아 그리고 희승이 아, 형이 아까 전에 수상소감에서 곧 돌아올 앨범 아. 이렇게 많이 실수했는데 <웃음> 곧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곧은 아니에요, 곧은 아니에요. 기대, 곧은 아니에요. 기대, 기대하지 <웃음> 마시고요 네. 곧 돌아오는 <웃음> <웃음> <웃음> 거는 좀 보시라면 뭐 사람마다 시간에 그렇죠, 기준으로 네. 근데 언제가 좋은가요? 엔지 엔지분들이 너무 약간 너무 기대하시면 맞아요. 약간 힘드시니까 약간 맞아요. 너무 희승이 형이 긴장해가지고 그그네 번으로 돌아다는데 약간 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네. <웃음> 그래도 다음 그렇지. 앨범은 언제나 있을 거예요. 설명 좀 하면 네. 그러니까 되게 그 소굴은 엄청 떨었는데. 겉으로는 약간 포커페이스 하고 말했지만 이제 곧이라는 말이 실수로 나가버렸어요 음, 그 저희가 네, 습관적으로 그런 말좀 하죠 네, 새로 이제 음, 여러 가지 준비하고 네, 있는 게아 정신이 없어서 말실수를 했었어요 곧 살짝 뭐 인하오, <웃음> 인하오 <아예, 웃음> 막 이런 거해지 그런 게 되게 가끔 튀어나 때가 있는데 네뭐 네, 사람마다 시간의 그 기준, 기준은 기준 아, 이제 그런가? 주관적인 거니까 <웃음> 네, 볼수 있다고 생각이 해 들고요 맞 네. 근데 언젠가는 돌아보셨죠 그래서 이제 음. 저희가 엊그제인가? 이라로이드라고 d 틱톡도 찍고 t o k to c h 받고 있대요. what is it? Consider to p 많 k u is there. Polaroid, Tiktok to my h e o h yes. 어. h yes. Oh, yes. Oh, yes. Oh, 아, 그래서 폴라로이드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실 어 다들 너무 폴라로이드 사실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이거는 어, 되게 좋아하는 노래이니까 너무 그때 팬미팅 때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있어요. 그 후로 그런 자리가 또 있을 것같 있었으면 좋겠어요 콘서트 할때 뭐 콘서트에서 때... 제일 기대되는 노래 아, 중에, 하나 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진짜 엔진분들이랑 음. 어, 제일 소통 많이 할수 있고 뭔가 맞아요. 딱히 정해진 게 없지만 그래도 그만에 또 이제 함께 할수 있는 재미 재밌는 음. 음. 예 있으니까 훨씬 더 함께하는 음, 함께 즐겁게 할수 있는 무대 음. 이거 진짜 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 를 많이 하고 나하드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형님들. <놀라드> 좋습니다. 저희 최애곡입니다. 개인적으로 <웃음> 그것도 진짜 좋았어요. 그 오늘 돌출 무대. 아, 아, 아 맞아 나가는 그 거. 네, 그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요 처음 에봤죠 이때. 되게 뭉클한. 음 워킹의 로망이 있지 음. 어, 아, 어, 워킹의 진짜. 로망이 맞아,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오늘 무대 진짜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 진짜, 진짜 컸어 보이가 뭔가 또 자유로운 만큼 되게, 되게 재미가 있어요 하는 응. 사람 응. 맞아, 맞아. 되게 기대가 되는 텐션이 아주 그냥 마맛 이상으로 너무 끝나고 여기 너무 아팠어요 진짜, 진짜 끝나고 가이배 지났어 끝나고 가이배 지났어 멍적해 갖고 막 기치는 거 맞아 진짜 원래 더 많이 들어오셨어요 있었을 텐데 네, 맞아요. 그렇죠.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응, 여러분들 함성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와 진짜. 아 정말 <웃음> 진짜 깨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깨 다. <웃음> 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함성은 로마에 있어야죠. 빨리빨리 여러분들 함성 소리 들을 수 있는 <웃음>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박기대됩 <웃음>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그거잖아요 오늘. 아 오늘이 막방이었잖아요. <웃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 한 명씩 소감 한번씩 얘기해 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오케이. 네, 되게... 아, 어 그럴까요? 네.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블래스트 컬세드라는 그 퍼포먼스가 리뱅킷 앨범인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음. 그 정도로 너무 제 음. 저도 그렇고 멤버들이 다 너무 애용하고 되게 아끼는 그런 퍼포먼스 음. 무대였고, 하고 나중에 또블래스트 컬세드라는 이 무대를 또 하는 날이 오겠죠? 그대를 그렇죠. 기대하고 있고 만기지어서 너무 짧았지만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어, 일단 저희가 되게 짧게... 그러니까 길게 준비했는데 짧게 활동을 해서 아주 음.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웃음> 뭔가 저희가 뭔가 리패키지 앨범 첫 리패키지 앨범 만큼 되게 이갈고 준비한 퍼포먼스가 되게 짧게 지나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서 네. 근데 엔진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뭐, 곡은 계속해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네.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무대와 함께 보여드릴 예정으고 네. 네. 네. 뭐, 그리고 오늘 진짜 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네. 오늘 앞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아 열심히 한다는 말을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뭐가 잘하는, 잘하는 잘할 수 있는 열심히는 누구나, 뭐, 열심히 열심히 하면... 누구나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열심히 하는 그런 거죠 이제 생각이에 음. 이제 성장을 음. 이제 음. 단계 잘하는, 같은 거 같아 잘할 거예요 거의 빌리플의 연습실이네요 <웃음> <웃음> 내년에는 많이 잘하는 <웃음> 많이 잘하는 용도로 <웃음> 빌리플 <그리고 그리고 비디플레 웃음> 연습실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어. 어. 누구나 열심히는 한다, 한다 잘해야 된다 맞아요 거기에 붙어 있어요 맞아요 딱 눈높이에 붙이면 화장실에도 있었어. 우와 <웃음> 화생실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 하 그거를 하셨구나. 왜 생각하면서 화장실 가냐고 <웃음> 또 잘해야 돼 니키 <웃음> 형 <웃음> 어, 일단 이렇게 2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너무 아쉬워요 음. 일단 너무 이번 래스트 컬스트 노래 자체가 너무 멋있고 되게 저희도 하면서 되게 재밌었잖아요 <웃음> 맞아요 그래서 2주라는 게 너무 아쉬웠고 2주 안에서도 저희가 못했던 문간도몇개 있었으니까 음. 그만큼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새해 시작은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번 무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었고 이번 시상식에서도 공상이란 베스트 퍼포먼스 뭐였죠? 베스트 퍼포먼스, 베스트 퍼포먼스 상, 상 베스트 퍼포먼스 상까지 받아서 너무 네, 행복했고요 일단 네, 저의 직캠도 많이 봐주시고 <웃음> 네 그리워지면... <웃음> 아니, 네, 그런 거 말고 <웃음> 아, 그리, 아, 그렇게 그리워지면 저의 무대를 많이 네, 돌려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그 연말에도 할수 있잖아요 브레스트, 브레스트 아, 그렇죠,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그쵸.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웃음> 네. 네, 실력을 키우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많이 기다릴게요 려요 <웃음> 음. 어, 일단 어 좋네요. 어, <웃음> 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셀지그시다 지금 셀 케. 얼굴 쩡. 쩡딩으로 갑시다. 쩡딩. 이렇게 쩡딩. 쩡딩. 쩡딩? 아 쩡딩 쩡딩 엔아 쩡딩요. 쩡딩. 일단 아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뭐 위버스 톤도 그렇고 오늘도 네. 그렇고 되게 어, 관객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약간 음. 무대 할 때마다. 그쵸, 그게 그쵸, 좀 정도. 저희는 체감을 많이 했었는데 네. 물론 다른 선배님 아티스트 분들께는 되게. 작은 무대, 작은 관중이지만 저희한테는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어 관중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되게 실감 많이 할수 있는 것 같고 진짜 이번 연도에는, 이번 연도에는 어 저희가 준비한 게 많아요 상관 없는 게할 게, 할게 있는, 할할게게 있는 거지 준비 준비 할할 거예요. 예, 네. 어, 준비 어. 할, 할, 거예요. 할, 네.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아, 했는데 많은 <웃음> 걸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아니 그래도 이번 연도에도 저희 진짜 열심히 진짜 이 갈고 나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정말 음, 맞습니다. 엔진 진짜. 분들이랑 엔진 분들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너무 응.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진짜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 연도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m g 블레트 g 스트 뮤직 비디오 촬영장에서 지금이 많거든. a n 찍어 l I'm g o i 못올렸어 p l a 나도 u s i c v 많아 e o channel. I'm going to play m u s i 보내 i d e o 저 h a n n e l I'm going to p l 전 y 선수창으로는 일단 이번 활동도 2022년 처음 활동을 한 거잖아요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또 저에게는 조금 좀큰 그런 의미? 의미? 그런 게좀 있었는데 뭔가 활동을 그래도 잘 맞춰서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그래도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뭔가 노래에 비해서 뭔가 좀 짧게 활동한 게 있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다음 앨범 때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 일단 오늘 이번 활동 때도 상도 많이 받고 또 오늘 이렇게 상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았고 어, 이렇게 뭔가 첫 출발을 잘 하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도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 같고 네. 저의 딱 그런 스무 살 20살... <웃음> 왜? 너무 많이 비지네 이렇게 잘 시작하고 좋은 분들 잘 맞췄어요 좋을 것 같아요 yes. 시작은 좋아요 <웃음> 벌써 모르셨네요 이젠 하이고 선우의 스무 살 얘기는 두 번째 듣는 것 같고요 <웃음> <웃음> 그럼 어 20... 막아요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아~ 근데 네, 저도 블레스트 컬스트 2주 활동이 좀 되게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뭐저 쇼도 이번에 음. 못 나갔었고 음, 그리고 어떻게 음. 뭐, 쇼챔도 한 번밖에 못 나가고 그랬어가지고 좀 짧았던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엔진분들한테 좀 이제 저번 디비션 딜레마 때부터 계속 이제 이어왔잖아요. 뭔가 시, 중간에 공백기도 없이 시상식도 많았고 해가지고 시상식 하고 또 바로 이제 리팩 나왔으니까 되게 엔진분들한테 무대를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리팩도 되게 멋있게 저희가 컴백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들 좀 탈바꿈 했잖아요 뭐 머리도 바꾸고 좀 바꿔서 음. 바꿔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활동이었던 것 같고 음, 다음 활동 때는 네,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스 오. 감사합니다. 네, 쩡딩. 네, 쩡딩. 네. 어. 여기서 엔딩이 중요하겠네요. 컴백하게 네. <웃음> 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일 이제 한두 번째 시상식 시즌도 이렇게 무사히 네. 끝내기도 했고 첫 번째. 저는 리패키지 앨범도 이제 끝낸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일단 멤버들에게 모두 수고 많이 했다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함께 여기까지 달려와주신 엔지니어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되게 다양한 상도 많이 받았고 다양한 추억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올해에는 더욱더 많은 추억과 더욱더 엔지니어분들과 같이 이어나가는 성과가 많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엔지니어분들 모두 세계에서 막 가득 듬뿍히 이루시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잘 부모해보세요. 제발 남아주세요. 이제 설날인데, 설날 먹었는데 떡국 드셔야죠. 떡국 먹어봐야 돼. 떡국 먹어 진짜 설날인데. 떡국, 떡국. 근데 진짜 뭔가 시간 너무 활동 짧게해서 시간이 안 나네요. 진짜 짧아. 짧은데 가만 찍 안돼. 진짜 그렇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이제 저희는 공백기인데. 그래도 자주 찾아갈 거죠. 로 그쵸, 가장 좋아해요 s n 도 자주 할 거라고 감사다 저도 이제 마음먹었어요 저도 마음먹었어요 또갈 응. 거예요 마음먹었어요 <웃음> 마음 그럼 오늘은 일곱 <웃음> 명다 올리는 걸로 마음먹고 아, 당연하죠, <웃음> 당황한 당연하죠 마 어, 댓글도 많이 당한 거 있어요 음. 그래서 <웃음> 네. 네. 그럼, 그럼 네. 오랜만에 브에 <웃음> 왔으니까 댓글 한몇 개만 읽고 괜찮아요? 네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너무 봤 <웃음> 리버스 자주 갈게요. 저 요즘 자주 보고 있어요 리버스. 응. 형그 안경 찾았네요. 저요? 버린 거. 아 던진 거. 아저 그거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 <웃음> 안경을 찾았어요. 버렸어?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그 아, 무대 할 때. 때. 네. 버고 나서 그냥 어디? 난난못 봤는데 찾았어 찾았어. 아니, 찾았어. 세븐 분이 가져온다시. 아. 근데 아까 아 네. 잃어버렸으면 진짜 아까울 거 같다. <웃음> 공백기 댄스잼. 어 댄스잼. 이 다시 네. 돌아오게. 환영하겠습니다. 시인스가 돌아올지 말지. 지켜봐 주세요. 지켜워. <웃음> 지켜봐 주세요. 매내픈 <웃음> 덕분에 행복해. 저희도 엔진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근데 네.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그래도 네. 엔진 분들께 네. 되게 많이 웃겼더라고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까도왜 그래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만지지 마요. 위버스좀 <미워수> <웃음> <아주, 미워수 좀 웃음> 자주 리버스 <웃음> 좀 자주 와줘. <오죠>. 아, 자주 가 자주 와. 진짜 예. 제가 자주 댄스님이 생명줄이라고 하시는 아. 동사 봤다. 아. 쫑생쫑사저그 슬로건 봤는데. 아, 나도 아, 봤는데. 그리뭐 종생이 남자로 보입니다쫑생이가 뭐. 아, 아, 남자로 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생. 그거 처 그럼 뭐였나요? 남자가 아니었는데. 그니까그 그만큼 본보이니. 약간 그거죠. 약간 멋있다 멋있어, 이거. 멋있어. 제가 본것 중에 아. 제일 독보적인 슬로건. 아, 요짜 <웃음> 이제 팬도 이제 이름만 그만 항상 이제 팬도 이제 아티스트 아이덴티티에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발성 네. 본진 아이덴티티니까. 네. 저희 아이덴티티 정상적이지 어... 않는 거 아니, 정성이면 정상이에요 응.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비정상이에요 라이브, 라이브 너무 잘한다고 라이브, 나, 나 맞아 해드렸구나. 라이브가 영상보다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먹이시지 뭐 저희가 잘 들리는 것보다 송출음이더잘되는데 맞어, 더 컸어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많이 못하까 진짜 모니터 음, 하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훨씬 힘들어요 맞아 어, 심지어 인이어 빼면 은 뭔가 딜레이도 많이 딜레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도잘안 들어요 심지어 동그래로 하울링을 울려서 다시 돌아와요 중간에 네. 인이어가 빠졌거든요 맞아 그래고끼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서 들리는 저기서 완전 다르죠 저 제이크는 빠졌어요 박자를 못맞췄어 완전 음 개빠졌어 선이? 아니, 히스님은 가야 해? 내가 쑥취나가는데 이니어가 딱 빠지면서 진한 거 같더라고 어...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지이어가 <웃음> 빠져가지고 근데 진짜 이니어가 저희한테 들리는 그 소리랑 그 아, 영상으로 나가는, 산으로 나가는 산으로. 송추름이랑 거의 똑같았어요 그 응, 진짜 맞아요 저희 활동하면서 처음이었어요 응. 이게 그렇게 큰게 그냥 콘서트가 이런 느낌이었요 완전 컸어요 느낌. 진짜 좋은 이 음악 다행이다, 라이브 잘해가지고 그냥 막간 11차 엔진이래요 와, 귀엽다. 11차? 귀엽네. 아, 귀엽 11차 엔진이 사용이에요. 어. 대기 중에요. 꿈대일때돌잔치해 주세요. 아이랜드 아이랜드부터 봐 주세요. 아, 그건 보지 말아 주세요. <웃음> 말안했는데 그러면 안 돼. <했는데. 웃음> <아니죠>. 저도 동의하는 단계다. <웃음> 네. 지금 저희의 모습을 봐 주세요. <웃음> 아이랜드 보면 <봄>. 지금 <웃음> 중요한 J1 팬이 될수 있어요.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뭔가 엔지니어분들 항상 지난번에도 같다시피 또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백이라서 이제 공백이라는 것 기보다는 저희도 항상 더 나은 다음 모습, 예, 네, 다음 더 나은 다음 모습을 엔지니어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게 많고 저희가 또 오늘을 끝이 아닙니다. 오늘 네. 오늘 부로 또 이제 당장 내일부터라도 당장 지금부터라도 엔지니어분들 생각하면서 준비할 게 아주 아주 많고 아주 아주 열정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열정 넘쳐나고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응. 더 발전해서 돌아오는 아이픽이 응. 연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으로 캡처, 캡처 타임 가볼까요? 네캡 타임 갑시다 네. 네. 네. 오늘은 잘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좀 다들 잘생겼네 네. 좀 다들 어, 오늘 좀 옷이 좀 이뻐요 네. 네. 어, 옷좀 자켓 벗을까? 아, 따봉으로 예. 갈까요? 아니, 따봉 않네, 이거? 메스트? 메스트? 어. 근데 지금 메스트를 보여주고 싶어요 메스트? 어. 이 탱크예요 아 아닌가? 니 미안해요 멋있는 거 괜찮네 괜찮아, 괜찮. 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에어팟 넣보다는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상호. 꾸나요. 여러분 모두 첫, 아 방송 막바이니까 다, 다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오케이, 블레스 네, blast. 올해가 엔지니어분들 올해 새 소망 잘 이루어질 기도. Pray. o 이제 방금 재영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더욱더 멋있는 저번에 했었잖아요 우리의 카니발이 끝나지 않았다 근데 네. 그 컨셉이 약간 그것의 컨셉이긴 하지만 사실 맞거든요 이제 더막 완전 공백기라고 진짜 공백기가 아니라 약간 좀더 다음 활동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N.I.P이기 때문에 다음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곧 설날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감기 네.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떡국 두, 떡국 두 그릇 드세요 두 그릇 드세요 세 그릇 네. 드세요 네 그릇까지 네, 네. 네. 그릇. 있... 네. 어, 네, 다섯 살 먹는 거예요 네, <웃음> <웃음> 네 그럼 저희 이만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앨범이셨습니다먹어지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